야, 야, 야, 야, 일어나. 아침인데, 언제까지 달려고? 아니, 스바, 아침에 무슨 새벽, 시시만왜 껴? 아니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머리가 슈퍼마리오처럼 단단한 큐백스가 지금 집에 없단 말이지? 뭔 소리야, 우리가 이사할 때 깜빡하고 놓고 왔잖아. <웃음> 큐백스 알아서 잘 왔잖아. 아, 맞다. 미안해. 어, 아무튼 그건 됐고, 큐백스 형은 어디있는데 뭘로? 아니, 어젯밤에 나 목말라서 물 마시고 큐브랑 너 자는 것까지 확인하고 잤는데 어제한 거지? 그래서 큐브스형 어떡하냐고! 아니, 빨리 찾을 해야지! 큐브스가 실종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어. 그러게, 오지고 지리고 지...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. 어.. 근데 형, 큐브스가 실종되기 전 기억나는 건 없어? 실종되기 전이라.. 아... 그때 큐엑스 표정 좀 어두웠었어 그래서 내가 큐엑스한테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큐엑스가 이렇게 말했거든? 어, 어...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<웃음> 그래서 내가 에이 말해봐 무슨 일 있냐? 내가 아무것도 말안 할게 이러니까 큐엑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... 어, 아 어, 그게 요즘 뭔가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또 외로워. 고향도 그립고. 모든 일이 좀잘안 돼. 그게 좀 고민이야. 덥. 그럼 큐벡스 형 러시아 간거 아냐?